이효리가 최근 서울 부동산을 모두 팔았다. 돈이 떨어지면 집을 한 채씩 팔아서 쓴다던 이효리는 서울에 갖고 있던 마지막 빌딩을 매각함으로써 시세차익 30억 원을 얻었다. 2017년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이효리는 활동할 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많이 쌓였다. 벌어놓은 돈으로 죽을 때까지 쓰라면 쓸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 재산이 몇 천억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다. 돈이 생기면 집을 한 채씩 사뒀는데 돈이 떨어지면 한 채씩 팔아서 쓸 거다. 라며 남다른 재력을 이야기했다. 말마따나 이효리는 그해부터 꾸준히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각했고 2022년 6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건물을 끝으로 모두 처분했다. 한남동 소재 건물은 2019년 이효리가 남편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58억 원에 매입한 곳이다. 이효리가 69%. 이상순이 31%위 지분을 갖고 있었다.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이 건물은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사이 이태원로 이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유명 식당과 사무실이 인점해 있다. 이효리가 이곳을 88억원에 팔아 3년 만에 양도차익 30억원을 거뒀다. 빌딩 로드 부동산 중개 김원현 이사는 이효리가 매입한 당시 수익률이 3.5% 월세가 1,500만원이 나오는 건물이었다. 이효리는 현금을 활용했고 이상수는 10억 2천만원을 대출받아서 매입했다. 워낙 주요 상권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 매각대 평당 1억 5천만원까지 올랐는데 조금 더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효리는 2019년 한남동 건물을 매입하기 몇달전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매각했다. 이효리는 2010년 논현동 건물을 대출 없이 27억 6천만 원에 사들여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했다. 이효리가 이곳을 모 주식회사에 38억 원에 매각한 뒤 2020년 또 다른 주식회사에 58억 원에 매각됐는데 2022년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인 CJ제일재당 이선호 경영리더가 185억 원을 주고 이 건물을 샀다. 이효리가 평당 3,700만 원에 매입한 뒤 3년 만에 평당 1억 8천만 원까지 치솟은 셈이다 빌딩 로드 부동산 중개 김원현 이사에 따르면 2020년도 매입자는 이곳을 멸시하고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해 이선호 경영리더에게 팔았다. 2017년에도 매각은 이뤄졌다. 이효리는 2009년 강남구 삼성동에 분양받은 주상복합아파트를 2017년 걸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에게 21억 원에 넘겼다. 결국 2022년 8월 기준 이효리 명의의 서울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효리가 2001년 모친명의로 매입한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은 있다. 2017년 jtbc 효린의 민박에 등장했던 제주도 신혼집은 2018년 jtbc 측에 14억 3천만 원에 매각됐다. 방송 이후 자택을 찾는 관광객 탓에 이효리 부부가 큰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효리는 2013년 제주로 터전을 옮긴 뒤로 여전히 제주살이 중이다.